돌발성 감강신경성 난청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경우 상해소득 보상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가합 3-3-3-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5년경 상해 후유장애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치료받기 위하여 스테로이드 약물인 메치론정을 투여받았고 그로부터 수개월 뒤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으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이 사건 상해가 급격하고도 의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상해의 발생 이전이나 발생 당시 이 사건 약물의 부작용인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약물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의사였던 C는 피고에게 기저질환이 없고 젊은분에 속하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하기 어려웠다라고 밝힌 점 즉, 외래성이 충족되며 담당 의사 시로부터 무혈성 괴사의 무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거나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즉, 우연성이 충족되며 약물 복용의 부작용에 대한 상해는 약물 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부작용을 예견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급격하게 상해가 생긴 것으로 볼수 있는 점즉 급격성이 충족되며 따라서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쟁점 다 이사건보험계약에 따른 후유장애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이사건보험계약 제1특별약관 제6조 제2항 및 제2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의 기준 시점은 상해가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때가 아닌 사고일로 봄이 상당합니다. 피고가 2014년 12월 8일경 영주 가톨릭병원에서이 사건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2014년 12월 8일경 이 사건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사고를 입었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2015년 1월 28일 좌측 고관절의 표면 관절을 성형하는 수술을 받았고 2015년 7월 20일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아 양측 고관절의 상해가 치유되었고 위 수술의 결과로서 양측 고관절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본이 사건 상해 발생일로서 사고 일인 2014년 12월 8일경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유입니다. 쟁점 다원고의 변책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 제1특별약관 제4조 제1항 제7호 제2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피보험자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이 사건 상에는 피고의 질병인 난청을 치료하기 위하여 고용량의 이 사건 약물을 투약하는 부작용으로 발생하였고 위 면책약관의 문헌 해석상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 행위는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수치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이로 인한 상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현실화된 결과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난청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약물을 560mg 투약하였는데 이는 단기간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스테로이드 약물치료와 대퇴골두 무효성기사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난청증세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약이 된것으로서 원고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상해는 앞서 본 면책약관 중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팔리지죠. 판례지적은 유사한 사례로 가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